오산에서 세교지구, 예전부터 대표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래 박지민 대표님이 아시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실거주 관련된 게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변전소도 있고, 채증도 있고, 뭐 산업단지 관련된 얘기가 또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네. 이번 단지 이름이 좀 길어요. 오산 세교 이지고, A1 블럭, 후반 서밋 그랜빌2 A1 대장 나왔네요 에? 뭐가요? 대장 대장 왜 대장이에요? 1번 1번 A1. 아 A1 블럭이니까 네. A1이면 네. 가장 먼저 이제 그걸 한 건가요? 처음부터 이 가장 네. 뭔가 여기서 1, 2, 3, 4, 5를 넘어가는데 얼굴 빨개지셨는데? <웃음> 지난주에도 얼굴 빨갛다고 <웃음> 뭐 했냐고 <웃음> 피부관리를 받았습니다 <웃음> <웃음> 뭐 어쨌든 좀 괜찮은 지역 ]이죠. 블록이죠. 음. 그래도 A1이라고 하면 그래도 인기가 많은 블록인데 어,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여론조사를 싹 해왔습니다. 음. 그래서 오산세교지구가 정말 괜찮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부동산시장 정말 네. 굉장히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는 먼저 당첨되고 고민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괜찮은 곳에 청약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세교지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에 많이 있어요. 택지개발지구는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것들이 공식처럼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제 불안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음.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이제 청약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었고 이거는 청약 조건할 때 얘기 다루면 될것 같고 실거주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청약을 받는 입장이라면 굉장히 중요하죠 음, 네. 중요하죠 근데 또 막상 사는 사람들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못 느끼죠 네, 네. 그러, 그런 주제들인데 어쨌든 예민하긴 합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판단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게, 뭐 학군이나 이런 것들은 뭐 신도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채증, IC 채증, 그 다음에 변전소, 그 다음에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 이런 것들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청약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공급 위치랑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약 900세대 되고요. 900세대면 이 일대에서는 큰 거예요, 작은. 큰 거예요? 편이죠. 큰 편이에요. 네, 큰 편입니다. 음. 음, 좋고요 이건 네. 저는 그냥 천세대급이라고 부르고, 어, 규모는 크고, 특별 공급하고 1순위 일정 네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일도 음... 어, 11월, 12월 때 분양이 참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공고난 거는 많이 없어서 음... 좀 이제 한텀 쉬어가는 그런 반면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남부권에 네. 청약은 그래도 좀 쏠리는 편 같습니다. 경쟁률은? 꽤 높을 것 같다. 네, 높을 것 같아요. 네. 음. 경쟁률이 높아지면 가점도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음. 또 오히려 이런 이제 시장 상황들이 네. 도와주는 것 같아요. 도와준다는 거 뭐냐면 네. 저는 그 경쟁을 싫어합니다. 싸우는 걸 싫어해요. 어... 대표님도 성향이 그러시죠? 아예 맞아요. 그냥 편안하게. 네. 저는 블로오션을 지향하는 편입니다. <웃음> 그렇죠. 레드오션보다는. 네. <웃음> 그래서 이런 이제 거래 절벽하고 금매들이 나오는 상황들이 네. 어, 정확하게 청약 열기하고도 연동되기 때문에. 네. 어, 조금은 줄어들지만, 어, 그래도 거, 저, 네.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음... 어, 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 청약 경쟁률은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이런 게 기회다? 네, 기회다, 오히려. 오히려 기회다. 네, 네. 그래서 음... 어떤 느낌으로 보이냐면, 네. 작년 4월 달 네. 네, 처음에 새겨지고 분양했어요. 네. 작년 4월에 처음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11월까지 넘어왔죠, 12월까지. 그죠그 중간 단계 열기 정도가 아닐까. 음... 4월 초반에는 별로. 네. 네. 내가 왜 이런데? 알지도 못했죠. 작년. 작년, 예, 작년 4월. 4월. 네 예. 음... 지금 많이 알고, 많이 알지만 약간 수그러진 상태. 음. 되게 궁금하네요. 이게 일단 특별 공급이 있는데. 네. 특별 공급은. 미달이 나나요? 안 나죠. 안 나요? 예, 안 납니다. 네.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래도 미, 미달급은 아니다라고 아, 미달급은 거? 아니다. 예. 네. 일반 공급이 그 111제곱까지 있어가지고 좀 네. 많은 편입니다. 음... 음. 이런 것들 보면요. 이총 분양 세대의 5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청약자 수도 50% 이상 음... 가능합니다. 추천물량 궁금하실 거예요. 예. 이 물량 중에서는 네. 70%의 물량이 있죠. 8 4이하에서는8 4이하에서는 네. 25% 추첨 물량이 있습니다. 네. 842야는 25%, 111은 네. 70%. 네. 그러니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여기서는 이제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와 어, 노부모는 111 제곱 분양을 하고요. 음... 특별 공급. 음... 눈에 눈에 ]과? 눈이 가네요. 다자녀. 네. 그렇죠. 예. 네. 어, 여기선 구멍이 별로 없어요. 구멍이 없다. 예. 타입 또네개밖에안 찍혀져 있고 그쵸. 85제곱 이하도 84만 3개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구멍으로 보이진 않지만 어, 그냥 전통적인 어떤 분석기법을 대입하다 보면요 네네. 아무래도 A타입이 가장 그 청, 일반 분양수도 많고요 네. 어, 특별공급 비례해서 많고 네. 그다음 순서 되기 때문에 네. 어, 세대수대로 경쟁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뭘 해야 그나마 좀 확률이 높을까요? 그럴까요? 네. 그럴까요? 네. <웃음> 그 평면으로 <웃음> 네. 보고 그거는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특별공급에서는 그러면 음. 그것도 평면도 보고? 특별공급에서 생초 같은 경우는 네. 단독세대 규정, 미혼자 네, 네. 이제 30% 추천 배정이 이제 59제곱, 그러니까 60제곱 이하 네, 네. 보통 59제곱에 넣죠. 네. 이런 수요들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팔사라서그 네, 네. 네. 네, 네. 수요들은 많긴 한데 그래도 어, 생초에 넣는 분들이 신특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생초가 더 인기가 있을 것 같다, 네. 경쟁률이. 예. 그럼 신혼부부는 아이 몇 명까지 좀 확률이 있을까요? 이게 신특하고 생초가 30% 추첨제 도입된 이유는요? 네네. 그래도 무자녀든 네. 일자녀든 상관없이 다 신특에 넣는 게 유리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 이제부터는 그러면? 네. 뭐 어떤 단지든? 네, 네 어떤 단지든. 음, 신혼부부 조건만 충족이 되면 무조건 신특. 네. 아, 그렇게 요즘 컨설팅을 해 주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단지는 금액 논란이 없어요. 네. 기존에 분양했던 것들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지 네. 네. 검단 그래서, 같은 경우는 좀 높아졌는데 세금은 괜찮네요. 그렇 네. 백시빌도 아, 5 3 이거 너무 혜자 아닙니까? 그렇죠. 입주 예정일도 심지어 짧아요. 대신에 대신에 네. 분양가 거주, 상한제. 그렇죠. 예. 네. 거주 의무도 있고. 거주 어, 의무가 3년, 3년? 네. 예. 네. 실거지 할거 아닙니까? 어, 예. 예. 실거잘 하라는, 해야 되잖아요. 렇죠 해야 예. 되죠. 예. 요즘은 다실거주 성청이니까 하시면 음, 되죠. 네. 음. 뭐 그런 게뭐 흠이 되는 게 아니다. 네. 통결이 아니다. 그렇죠. 네. 음, 알겠습니다. 입지를 보면요. 음, 네. 동탄 신도시를 굳이 붙여놨죠. 음. 가깝다. 가깝다. 예. 네. 동탄 생활권이다. 음. 실제로도 가깝고요. 제가 이 오산역 부근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아 오산역 부근에? 오산역이 있어요? 오산대요. 네. 네. 필봉터널 바로 앞에 있는 네네. 여기가 호반베르디움이잖아요. 어, 호반베르디움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아... 네. 지금은? 팔았죠. 아, 팔았..파셨군요. 네, 급등 네. 전에 팔았죠. 급등 전에? 네. 아, 좋은 기억이네요. 좋은 기억입니다. <웃음> 네. 그래서 판 기억 때문에 네. 아, 가슴이 아프다는 거는 음... 아, 이 동네가 가능성이 더 좋다는 건 얘기잖아요. 음... 저평가 충분히 되었다. 결국은 이제 수도권의 확장화 네. 그건 경부라인이 키고요. 네. 경부라인 부근에서 이 주거벨트라고 할게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그 주거벨트? 네네. 네. 거기에서 신택지, 네. 행정지구 오산시 내에 분양을 하잖아요. 네, 그죠 어, 결국 오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신축으로 넘어가요. 음... 예, 좀 형편이 괜찮거나 운 좋게 당첨되시는 분들은. 네. 이게 역사죠. 일종의 음... 계속 좋은 걸로, 새 걸로. 음... 저희도 휴대폰 바꾸는 것처럼. 그죠그 예, 보통은 주거가 10년 거주했을 때 이사율이 가장 높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세교지구가 음... 일 지구가 분양을 한참 하고 입주할 때는 네네. 너무 시장 상황이 안 좋았고 부동산 아 시장이. 네. 근데 이 지구는 분양 시장이 좋고 네. 좋지만 언제가 하락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의문이 있지. 뭐 그런 불안이 계속 있죠. 있어도 예, 분양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어, 이 오산대역 1호선 근처에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 시세보다도 절반 네. 정도 분양하니까 네. 하락에 대한 우려는 안심을 하셔도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시세를 한번 볼까요? 예. 네. 이화면에서는요 네. 네. 자 위치가 청약 분양지. 네, 분양지입니다. 여기고요. 네. 네. 그다음 오산역이 오산대역이. 오산대역이. 오산대역. 오산대역이 오산역 밑에 있고요. 네. 네. 그다음 경부라인 따라서 동쪽은 동탄 이신도시. 네. 네. 어, 그렇 그다음 최근에 분양했던 네. 오산 라운프라이빗. 어, 여기군요. 네. 네. 여기가 거의 미달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고, 네, 네. 그럼 여기 할바에는 신택지가 음...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당연히 있죠. 신택지랑의 신규택지 개발지고 네, 신규 보면 이제 어 나홀로 아파트인 곳도 실거래가 치킨 곳이 오실천 여기가 나홀로 아파트군요. 네. 네. 그다음 오산대 바로 옆에 있는 네. 네, 더샵도 네. 호가로는 구억이나오는데 음... 7억 중반에 실거래가 치킨 게 있고 음... 그다음 여기 오산 시티 자이들이 있어요. 네네. 이것도 자기네 돈 동네밖에 없어요. 음. 예. 그러면 가격대가 상당하잖아요. 네네. 신택지가 4억 2천에 분양했다. 네. 저는 오산대역하고 신축의 거의 음, 시세와 따라간다. 네. 음. 90% 가격은 따라가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오산대역 바로 옆에 있는 곳이 7억 6천. 실거래가. 네. 그리고 호가는 9억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에 분양하는 곳은 뭐 111제곱미터도 네. 4억 5억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격에 가깝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하락 시기에도 여기를 청약 받아 들어간다면 실거주한다면 뭐 이렇게 큰 부담은 없을 거다. 예,라고 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지역도 같이 비교하면 장현지구 네. 시흥 같은데 네, 네. 수도권에 있는 공공 택지 지역들이 다 4억대 분양을 했었어요. 음... 그러면 너무 싸잖아요. 그렇죠. 3년 전, 4년 전 분양가다. 어... 어쨌든 매력적이다 네. 가격이. 네. 네. 자 이번에 청약하는 곳이 여기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표시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네. 여기가 아마 변전소 자리인 것 같아요. 음. 혹시나 뭐 잘못된 정보면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어쨌든 제가 찾기로는 여기가 변전소 자리인 것 같은데 어 거리가 꽤 가깝죠. 음. 네. 이거 가지고도 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이쪽이 다 산업단지예요. 크게 볼게요. 네. 자 좁혀서 보게 되면 여기가 청약 예정지고. 여기 일대가 다산업단지고요이 밑에 있는 곳이 화학공업단지. 음, 음, 그렇게 되고요 이쪽에 또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여기가 요양병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어, 미약이 좀 있습니다. 음. 첫 번째로는 이제 공단에 가깝다 보니까 좀 냄새가 난다. 음.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어,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음. 향후에 좀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음.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이제 IC가 있잖아요. 위에. 안 보이는데. 여기 i c 가 위쪽에 있는데 이쪽 i c 도 체증이 좀 있다. 네. 세 가지가 지금 화적인 것 같아요. 음. 자,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제 생각에는 요요게좀 불편할 것 같은데. 공단.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공단 지역이 아, 네. 우리나라 대도시 부근에 다 밀집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청주의 하이닉스, 음. 바로부터 천안의 SDI나 네네. 삼성 디스플레이, 음. 그 다음 이천에도 하이닉스, 네. 동탄과 기흥에도 이제 삼성전자, 음. 반도체, 네. 우리나라 주역인 음. 중공업도시들 보면 네. 울산 현대든, 음. 아니면 광양 제철소든, 음. 창원의 화학단지든 등등 다 결국 끼고 직주 근접이기 때문에 네. 어, 과거처럼 매연을뿜뿜 품거나 유해 시설이 팍팍팍 나오면 어 힘들겠지만 음... 예, 건강적으로는 당연히 네네. 예, 안 좋겠지만 어, 그런 장치들을 이미 하지 않았냐냐 음... 네. 오염을 최소화하고 네네. 어, 내부 정화장치를 다들 어, 추진했거나 아니면 네.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음... 추정은 합니다 음...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생각하면 그 경부고속도로 양옆으로 쫙 주거지가 펼쳐져 있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한남대교 쭉 내려오면 강남아파트 가장 음... 비, 비슷한 반포로부터 네네. 시작해서 네네. 아 어, 분당 주상복합 단지들 그 다음에 동탄 신도시 쭉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느낌도 보면 어, 고속도로 옆에 분진이다 소음이다 그래도 산다. 음 네. 그럴 거면 아예 그냥 산에 들어가서 뭐 큰, 뭐 자연인의 그런 건, 네. 삶을 네. 네. 아, 그런 걸다 싫으면 예그 네, 말씀이시군요. 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음, 임장을 다녀오세요. 임장을 가셔서 냄새가 난다. 왜냐면 이 냄새가 나고 안 나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음. 그리고 또 계절마다 달라요 음.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갔는데 안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언제 또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임장 한번 가보시고 그다음에 좀 냄새나 이런 것들 좀 예민하시다 음. 그렇다면 저는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비오날에 가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어 그렇죠 예. 그런 날은 또좀새더 퍼지니까 음. 그래서 제가 어떤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시는 게 저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변전소. 네. 네. 변전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아, 그러게요. 저도 생각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휴대폰. <웃음> 아, 아 근데 변전소라는 네, 변전소라는 게, 어, 일단 지중화 계획도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어떤 그런 게 밝혀진 건 음. 하나도 없어요. 음. 네. 저희가 그러면... 핸드폰 쓰듯이, 핸드폰도 음. 밝혀진 게 없잖아요. 전자파 관련해서. 그렇죠. 변전소 인근에 어디까지는 뭐 그런 게 없어요. 몰라요. 저도 이제 이거 관련해서 어전자파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암 발병이 높다 이런 뉴스나 근사한 뭐, 반이 네, 그 그렇죠. 봤지만 네네. 그런 게 이제 우려된다면 민원을 통해서 지중화 작업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 네 일단 들어가고 그렇죠. 음. 일단 이제 입주가 아직 안 되는 단지지만 이 네. 네버 이 카페를 통해서 다 입주 협의회가 결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분들이 주로 저는 이제 수원에 하다 보니까 수원시청에 네. 민원을 넣었고 어... 경기도청에 민원 을 넣었고 음... 주체가 돼서 어, 오산시청, 경기도청 거기서 지속된 민원을 통해서 어떤 변전소를 지중하는 작업들 음... 그다음에 주변을 좋, 좋게 만드는 어떤 이제 민원들을 음... 통해서 결과는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음... 이런 것들이 이제 고속도로 특히 어, 터널을 막는다던가 네네. 방음벽을 5미터인데 15미터로 네. 더 도핀다든지, 높게 만든다 음... 그런 것들이 민원의 결과거든요 네, 미리미리 준비하으면 되겠습니다 음... 민원을 이미 <웃음> 많이 넣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결과는 저도 모르고요 음.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게 있잖아요 음... 우리가 진짜 약을 먹었을 때와 설탕 약을 먹었을 때가 효과가 같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약을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음. 그래서 변전소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실제로도 수생, 예. 응소뉴타운은 딱 변전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서울의 수생뉴타운도 예. 변전에서 중앙에 딱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혀 안 하시는 분들도 실제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예.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선택인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 경쟁률은 높을 거다. 네. 네. 가점도 꽤 높을 거다. 네. 라는 게 저희 예상입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요양병원.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오, 되려 네. 부모님들이 거동이 불편하실 때가 오면, 네네. 어, 근처에 모시면서 어 도복거리로도 순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어... <웃음> 아, <웃음> 저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웃음> 저도 이제 네, 아침에 네. 출근하다 보면요. 네, 네. 그 주간 노인 요양에서 음, 음. 이제 승합차가 오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쵸, 그쵸. 네, 요즘 그러면 이제 아이들 등원하는 것처럼 이제 음. 거동이 불편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자녀분들이 다 붙어서 못, 내 네, 도움을 못 드리니 그런 음. 이제 요양소에 주간만 왔다 갔다 출퇴근식으로 하시는데 음. 차라리 요양 병원이 옆에 있다. 네네. 네. 그럼 출퇴근 개념보다도 모셔다 어, 드리고 네. 잠깐 네 자주 음. 이제 들러보시면 되니까 음. 아, 그건 진짜 생각지 못한 발상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또새월를볼수 있는 분들은 볼수 있겠네요 네. 생각하시면 되려면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이제 부고산 IC 여기가 부고산 IC고요 그 다음 에 여기가 이제 예정지인데 네. 여기가 진입하기가 좀 어렵대요 음. 그래서 예상보다는 이제 출퇴근을 시더 잡아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네. 대중교통 확충을 네. 민원을 통해서 요청한다. 엠버스나 음. 광역버스 네. 어가능 하겠죠. 네. 저도 음. 이제 근데 이게 막힌다는 거는 네. 음 입지가 나쁘지 않다라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네, 차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 시골이지 않겠습니까? <웃음> <웃음> 네. 발전하는 도시 의 어떤 그런 증거 같은 거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서울 이제 수원에서 구로로 출퇴근할 때. 네. 네. <웃음> 아, 어, 이 기준이 있었어요. 7시 10분에 나가면 막히고. 네. 7시에 나가면 안 막힌다. 어,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 그쵸. 10분 차이로 막히고 안 막히고 그정이 돼, 맞아요. 저는 그걸 1시간, 1시간 10분 이렇게 반, 내 주, 네. 편도거리 잡았는데 네, 네. 30분 만에 가는 경우는 음... 6시에 나가지는 거죠, 그냥. 음... 예, 그래서 요즘은 또 유연 근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그 7시에 출근해서 음. 2시에 퇴근하시고 음. 어, 이러면 좀더 좋으니까 두 어, 2시? 음. 맞나? 음, 잘 모르겠어요. <웃음> 네. 회사마다 다르니까 다르니까 네,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자차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감안하시고 음. 대중교통은 확충을 계속 요청하시고 음. 그럼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네. 어느 정도 마음에 결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부터는 여기를 원하시는 분들 네, 네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주의사항은 정매전 네. 6년 걸려있고 네. 거주면 3년이다 네. 여기는 조정대상적이라서 예비 당첨 300% 음... 계약금 10% 중도금 60% 분양가는 최대 이정도 다시한번 확인 발코니 확장비도 나쁘지 않죠 자 대출은 어디까지 나오 대출은 50%, 네. 50 서민실 수요자는 60% 네 알겠습니다 최대 20%의 현금이 있으면 된다 음... 1억 이하에만 있으면 되죠 음... 네. 아 너무 착하네요 <웃음>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요즘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들이 3억씩 4억씩 5년 뒤에 벌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1년에 1억 버는 것도 어려운데, 예. 저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있지? 1년을 네. 저축하려면, 1억을 네. 저축하려면 몇년 걸려야 돼요? 그쵸. 아. 84A 타입입니다. 네. 84는 3개 타입이 있는데, 포베이, 예, 판상형에다가, 음... 알파룸까지 있어요. 음... 드레스룸도 넉넉한 편이고요. 어, 주방에 아, 냉장고장 플러스, 펜트리까지 네. 있습니다. 음... 너무 좋죠? 호반이 예. 좋아요. 84B 타입, 인기 많습니다. 그래서 B, 네. A 타입은. 예, B 타입은 좀 잘리긴 했지만. 네. 음, 안방, 여기가 드레스룸인데, 음, 대표님은 아마 여기를 서재로 쓴다고 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음, 네. 뭐 책을 읽지 않지만 어쨌든 서재는 <웃음> 있어야 되니까. 네. <웃음> 그렇죠. 네. 네. 네. 이 정도를 드레스룸으로 꾸며도 되고, 음... 이 정도를 뭐 파우더룸이나. 네네. 네. 그 다음 방이 네. 3베이, 4베이, 4베이 판상형이 있고 여긴 좀 비행기일 것 같은데요 A보다는 그렇죠 예. 이 가장 일반적이긴 하지만 A가 너무 좋게 나와서 그습니다 그럼 음. C타입 타워 일반적인 타워형이죠 네. 여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네. 네. 복도팬트리가 없는 대신에 네. 이 공간을 어, 이 작은 방에 붙박이 또는 더 네. 넓게 쓸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줬네요 굉장히 <웃음> 긍정적이죠 재생의 옵션인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빈 공간밖에 <웃음> 없어요 예 그렇지만 예. 이게 전용면적이 애매하게 빠지잖아요. 그 이걸 피트 공간으로 둔단 말이죠. 피트 공간이 정확히 뭐죠? 이제 전용면적 맞추기 위해서 죽는 공간. 네네. 음. 예. 근데 이거를 뚫어졌다는 거는 그래도 네. 더 넓게 쓸수 있다. 음... 예. 원래는 데드 스페이스인데 죽은 그쵸. 공간인데 쓸수 있게 해줬다. 그렇네요. 음... 음... 마지막 타입 111 타입입니다. 자84 자. ABC 타입은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ABC입니다. A, B, C. 예. 가점은요? 대략적인. 가점은 8, 4, A 타입. 네. 음, 오산 당해 분들은 50점 후반 정도 보고요. 오, 높네. 네. 그 다음. 죄송해요. 반말 죄송해요. 높아. 아, 괜찮 네네. 편하게 말씀하시죠. 아, 어, 네네네. 그렇게? 기타... 네. <웃음> 경계 기타은 네. 60점대. 60점대. 네. 네. 어. 나머지 B, B는 그거보다 한 2점, 3점 빼고요. 네네. C 타입은 한 5점에서 6점을 빼시면 좋겠습니다. 아. 어쨌든 A 타입 기준으로 제일 높을 걸 기준으로 하면, 오산 당해가? 50점대 네, 후반 정도 그리고 경기도 60점대 중반, 중반 정도, 정도. 어. 네. 인기가 많은 단지군요 예. 네 69컷은 안 나올 겁니다 음... 최저가 네. 그 다음 112일 타입인데 네. 일반 분양이 가장 많죠 그 다음 평면도 보면 포베이 어, 판상인데 어, 알파룸이 별도로 따로 있고다 5개 오... 그 다음 이게 이쪽에서 예. 주방 쪽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오... 아니면 드레스룸을 그냥 안방에서 한 다음에 방을 막고 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통으로 그냥 부부가 한꺼번에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 좋은데요? 네 좋네요 오, 좋네요 훌륭합니다 네. 여기엔 추첨이 70% 잖아요? 예, 어, 그쵸? 네. 그럼 그 가점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미가 없고 가점은 네. 그래도 당첨되려면 네. 오산에서는 50평대 초중반까지는 보고요 음... 어, 경기나 기타도 네. 50 후반, 60 초반 이렇게는 봅니다 어휴 인기가 많을 곳이군요 예 그러면 네. 전체적으로 50점이 안 되는 분들은 네네. 111타입만 집중해서 넣으시는 게 좋고 어... 여기가 102제곱 초과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산분들은 400만원 네. 통장 있어야 됩니다 음, 거주지 기준입니다 여러분 네. 네. 서울분들은 1000만원 네. 음... 비싸요 네. 음... 자, 이제 단지 배치도인데요. 네. 단지 배치도가 정직하다. 정말 정직하다. <웃음> 네. 너무 좋다. <정직하다. 웃음> <정직하다. 웃음>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 안한게 있는데, 초등학교 예정인데가 바로 아래에 있네요. 너무 좋죠. 예. 아, 네. 최강이다. 예정이긴 하지만. 네. 네. 어, 녹색 A 타입이고요. 네. 네. 정남향 또는 남남서향 음. 남동향으로. 네. B 타입은 2호 라인들. 네. 남동향 또는 한계라인 남향. 음. 84C 타입은 남동향 거실 한방 작은 방들은 북동향. 음. 그다음 가장 큰 평형 111 타입은 전체 남향이다. 잠깐만요. 그럼 B 타입은 마통풍이 안 돼요? 마통풍 어, 뭐안 되네요. 그러네요. 네. 네. 어. 뭐 상관없죠? 네네. 어. 요즘은 환기도 너무 잘돼 있고. 음. 그래서 A, B, C 순서가 그것도 네. 고려가 된 것으로. 아. 네. 그렇군요. 어쨌든 B 타입도 타워형의 일종이라고 봐야겠네요. 탑상형이네요. 일단 음. 음. 탄상형은 아니네요. 네. 네. 이쪽 생활권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음. 있을 그리고 관심이 높은 그런 곳입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아까 저희가 짚어드렸던 교통, 네, 교통이나 음, 변전소, 어, 변전소나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라 말아. 네. 저는 하고 싶어요. 어 대표님은 네. 네. 네. 대표님은? 음 진짜. 저는 어, 그런 것들 걸리면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렇죠. 네. 이런 제가 이런 얘기 하면또기뻐하시는분도 있습니다. <웃음> 야, <예예>. 경쟁률 떨어진다. <웃음> 네, 어쨌든 경쟁률 높은 곳이고요. 높을 곳이고요.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접 하시는 거니까 좋은 선택하셔서 또 좋은 살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